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l h t b 의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삶이야기로서 은퇴준비와 노후대책으로 중장년들이 유튜버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그동안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 등에 관한 영상을 주로 만들었는데, 지난 영상에서는 중장년들에게 유튜버가 되어보라는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은퇴자들이나 특히 우리와 같은 중장년들이 가진 콘텐츠도 풍부하고 또 은퇴 후할 일로 좋은 10가지 점에 대하여 설명드리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유튜버 즉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하여 이 다음과 같은 6가지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이 영상에서 흐르는 동영상들은 금년봄 제가 사는 동네의 꽃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산책하며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진들을 유튜브 영상에 활용하면 좋고, 또 이와 같이 스마트폰 화질은 엄청나게 좋아, 아름다운 꽃이나 멋진 장면을 보면 사진을 찍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중장년들이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해보자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중장년들이 유튜버가 되어야 하는 이유와 은퇴자들이 유튜버가 되면 좋은 점 등에 대하여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므로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인데 다만 제가 중장년층들에게 유튜버가 되어보라고 하는 것은 중장년들이 유튜브에 접근성이 좋고 시간도 많으며 특히 우리들이 가진 조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 60대들이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세대일 정도로 유튜브에 모두 익숙하고 또 우리들은 풍부하고 깊은 콘텐츠 즉 유튜버로 활동할 거리가 많으며 또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라는 훌륭한 기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두번째로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인데 즉 유튜버가 되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카메라 마이크, 조명기기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마이크나 조명기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카메라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할수 있는 장비인 스마트폰이 바로 우리들 손안에 있고 이 스마트폰의 사진 기능은 유튜버를 하고도 남을 정도로 화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스마트폰에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편집 기능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를 할수 있는 장비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누구말대로 스마트폰으로 전화나 카톡만 하지 말고 이렇게 유용한 활동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무슨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유튜버를 하려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튜버를 하려면 할 것이 마땅치 않다고들 하죠. 흔히들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는 콘텐츠로는 시사나 건강, 오락, 게임, 먹방, 퀴즈 등을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나 접근하기 쉬운 분야가 아니죠. 더욱이 나이 같은 우리 같은 장년들이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꼭 유튜브를 할 것으로 이런 분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최근에는 교육이나 기술 등, 그러니까 하우트, 무엇인가를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나, 인생, 삶, 심리, 은퇴, 재테크, 부동산, 각종 취미 등 다양한 내용들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중장년들 각자가 가진 능력이나 노하우, 경험, 지식 등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될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재능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중장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오랜 인생 경험과 살아오면서 터득한 노하우와 지식이 있다는 강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시행착오를 한 것도 무엇을 할 것인가 했는데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제가 무슨 먹방을 하겠습니까? 게임이나 오락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유튜브를 한다는 것은 아예 엄두도 내지 않았는데 가만 보니 우리처럼 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자신이 해온 분야에서 찾을 수도 있고 또 인생, 삶에 관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취미, 건강, 은퇴, 재테크 등 일반적인 것들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터득한 살아있는 내용으로 얼마든지 할 이야기나 해줘야 할 이야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왕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또 중요한 것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은데 이런 면에서는 젊은 층보다는 우리 중장년들이 할 말도 많고 할 것이 많아서 중장년들에게 유튜버는 더 적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꼭 돈을 벌겠다거나 구독자나 조회수를 의식하지 말고 매일매일 내 생활을 기록해 나간다는 또는 가족들의 이야기나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농사에 관한 것등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들 중장년들처럼 강점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간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 유튜브로 만들 것인가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분야든 간에 자신이 할수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일정한 시간 분량 만큼만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 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내용이 괜찮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말이죠 우리들이 볼때 말도 안 되거나 어설픈 이야기들을 하는 영상들도 많이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보완하고 보충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되 콘텐츠의 내용을 중장년들의 전문성과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한 콘텐츠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경쟁력도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동영상 제작과 편집 등 유튜브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장년들이나 유튜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이 어떻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특히 편집하느냐일 것이고 또 제작한 영상을 어떻게 유튜브에 올리고 어떻게 채널을 운영하느냐일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썸네일이니 채널아트 등 유튜브에 관련된 용어부터 낯선 것들이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인데도 말이죠. 이 부분은 처음부터 혼자서 하다보니까 막히는 것이 많고 그렇다 보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경우인데 나름대로는 컴퓨터나 유튜브 등이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유튜브나 책으로만 배우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데 이 하다 보니까 용어나 프로그램 등에서 막히는 것이 많아 전문가로부터 간단한 교육을 받아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시간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도 줄이는 등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방법을 제가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동영상의 편집이나 유튜버가 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은데 이런 것을 교육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분들로부터 일주일 정도 집정적으로 배우면 되고 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큰 비용이 소요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보면 이런 모든 것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들이 많아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굳이 배우지 않아도 이런 영상을 보고 소득할 수 있기는 합니다 아시다시피 유튜브에는 동영상 제작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편집이나 유튜브로서 필요한 썸네일 제작이나 홍보까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관련된 자료가 많아서 이런 영상으로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처음에는 생소함으로 전문가들에게 기초적인 것을 배운 다음에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면 훨씬 쉽고 유튜브로 접근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교육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런 교육을 거쳤고 그런 교육을 받을 만한 사람도 많은데 제가 교육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아래 더 보기에 링크해 둘 것이므로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콘텐츠와 유사한 채널을 찾아서 그런 영상을 참고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채널도 개설할 수 있으며 어렵지 않게 유튜브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에는 유튜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뭐 채널 개설이니, 특히 동영상 편집, 관련된 프로그램과 아, 간단한 파워포인트 등인데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교육을 받을만하다고 생각하며 가급적이면 이런 방법을 이용할 것을 강추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기타, 장비나 원고, 말하기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이 밖에도 유튜브가 되는데 생활 것들이 있는데 장비, 그러니까 카메라나 마이크, 조명기구, 또 영상 제작을 위한 공간 등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거나 또는 웬만한 정도라면 굳이 이런 것들의 비용을 들이거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스마트폰과 노트북만으로 이제까지 영상을 만드는데 전혀 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 같은 중장년들이 얼굴이나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하는데 이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머리도 그렇고 뭐 얼굴에 있는 주름도 뭐 그래서 아직 얼굴을 드러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또꼭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젊은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 얼굴도 번듯하고 또 말도 유창하게 잘들 하는 것 같던데 만약 말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원고를 작성해서 읽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제가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인데 원고 없이 말을 하다보면 더듬거리고 실수가 많아서 그러다 보면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 되니까 차라리 원고를 만든 것이 훨씬 시간도 절약하고 또잘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또 이런 원고를 만들다 보면 글을 쓰는 능력도 생기고 또 이런 자료를 나중에 출판이나 다른 용도로 쓸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우리 중장년들이 유튜버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하여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어, 이 여섯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는 중장년들이 가진 장점을 잘 활용해보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만 있으면 된다 세 번째로는 무슨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네 번째로 동영상 제작과 편집 등 유튜브 교육에 대해서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는 기타, 장비나 원고, 말하기 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먼저 시도부터 해보자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궁금하고 생각나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이렇게 궁금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할 것이며 또 유튜브에는 관련된 영상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영상만 봐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또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하시고자 하는 콘텐츠와 유사한 채널을 찾아서 그런 채널을 참고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이죠. 아무래도 이미 자리를 잡은 채널에는 참고할 만한 것이 많아서 그들의 적용을 하든지 원용하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시작부터 해보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한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웬만한 정도라면 그러니까 누구나 사진을 찍기도 하고 여행을 다니거나 꽃등을 보면 동영상도 찍고 싶을 것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 그대로 활용해서 바로 시작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재미도 느끼게 되고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유튜버는 우리 중장년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강권하는 것입니다. 꼭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만족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혹시 이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